안녕하세요 팥도사의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 갔다왔어요 서울에 갔다와 가지고 나인스토어에 들려 가지고 나인스토어랑 켈리 카페에 들려 가지고 어, 카페 켈리에 들려 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사왔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은 팟도사스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그 전에 뭐 제가 보여드릴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진행할 거거든요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인프렌즈의 브라운 에디션입니다 브라운 에디션인데 일단 상자는 평범해요 상자는 미 스페셜 에디션 뭐 브라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주황색 색깔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뚫어볼게요 뚫어보면 빨리 뜯자라 요거 시간지 오케이 촬영은 시간지한이 있단 말이다 일단은 포장을 뜯으면요 포장을 뜯으면 여기 안에 라임프렌즈 브라운 에디션 이런식으로 적혀져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뭔가 적혀져있고요그 다음에 라임프렌즈라는게 적혀져있습니다 여기 라미 그리고 여기 라임프렌즈의 캐릭터가 그려져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라임프렌즈 캐릭터는 저는 별로 알고있지 않아요 브라운? 아 브라운이구나 어쨌든 브라운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까볼게요 까져라 여기에 딱얻면 안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방수제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라인 프렌즈 만년필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 컨버터 컨버터 카트리지 그다음에 음. 여기 라미 그러니까 라미 여기 클립에다 클립에다 끼울 수 있는 여기 <웃음> 클립에다 끼울 수 있는 캐릭터 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아마도 캐릭터 피규어 같은데 이건 무슨 도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도인지 모를 피규어 가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 다른 거 밑에 뭐더 있나? 이렇게 더 있는데 뭐더 있는거 이거는 뭐 겁나 단단한 라미 받침대가 하나 들어가있습니다 받침대가 하나 들어가있고요 이거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요거같은 경우에는 설명서가 하나 들어가있는데 설명서 하나 들어가있는데 설명서 한국어 거기하이스 생선을 구집하는 뭐 이런식으로 뭐 놓아라 라는 그림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뭐 여기에 라미 뭐 한국어 여기 버전이 이렇게 잠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일단 이렇게 받침대랑 이런 게딱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버전은 저는 대팔링 같은 거는 절대 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이런 거는 다 갖다 버리고 방습제는 너는 좀있어라 어쨌든 그 다음으로 일단 가지고 온 거는 셀리, 셀리 버전인데 이것도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까도록 할게요. 바로 가서 안에 내용물만 보여드리고 안에 내용물은 뭐배번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셀리도 똑같은 내용물이 정어수있다 네. 셀리도 똑같은 내용물이네요. 똑같은 내용물인데, 여기 피규어가 하나, 저기 다른 게 들어가 있고, 난 컨버터, 뭐 카트리지, 그 다음 이 노란 색깔. 요건 유광이네요. 유광, 유강, 남이 유광, 남이 유광, 유강. 유광으로 되어 있는 유광, 남이 어, 사파리? 사파리가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클립을 끼울 수 있는 캐이터가 하나 딱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역시나, 역시나, 여기 안에도, 이건 노란색깔이네요. 노란색깔 받침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받침대가 들어가 있고요이거또 세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세명서는 뭐, 안 읽어볼거고. 읽어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 기대하고 있는거, BTS 에디션입니다. BTS 에디션인데, 와, BTS 에디션, 요거, 예쁘죠? 요거, 예쁘다고 소문해놨는데, 저는 참고로 블랙은 있어요. <웃음> 블랙은 있어서. 블랙마님필이 있어가지고 전이케이터 캐릭터, 캐릭터 때문에 샀는데 일단은 이거를 일단 박스에 손상이 안 가게 해서 빼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하면 b t 21이라고 b t s 로고가 박혀져 있고요. 나그 안쪽에 보시면 역시나 어 여기 BTS 에디션 오! 방탄소년단 케이터들이 뭐 t s 스 에디션이라고 전 들었는데 저도 방산 초년전인지 뭔지 모르는 어 일단 전 방탄소년단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혹시 방탄소년단 팬들 팬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전 방탄소년단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방탄소년단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욕하지 마시고 아이가 방탄소년단 아니에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BTS 라고 하면 방탄소년단 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어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요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다 방탄소년단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책장 하나 그 여기 이렇게 경우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차크홀 블랙 사파이 마냥 비상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케이트리 오돌토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컨버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어 그다음 모르겠어요. 아니뭐더 있는가? 이것도 세면 뭐더있나 빼면 더 있나? 더 있나? 이거는 빼봐야 제 맛이죠 이런거는 근데 깎여져있네요 아마 없을것 같은데 <웃음> 아무것도 없을것 같은데 왠지 빼보고싶으니 안되네요 일단 이런식으로 빼서 이거 보면 아무것도 없고, 만년필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맞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처럼 빼려고 막 난리 부리지 마세요. 진짜 안에 아,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어, 세 개를 까봤고요. 세 개를 까봤는데, 아직 더 남았습니다. 제가 카페 켈리에 가서 크리다스를 샀어요. <웃음> 59,000원에 모셔왔는데, 59,000원에 모셔왔습니다. 네, 큐리다스, 어, 그것도, 요거. 에메랄드의 개 구매해왔습니다. 59,000원에 펜이 뭐된 거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따로 리뷰를 할 거고요. 크리다스, 카페켈리 여기, 카페 여기 보순소까지 이렇게 딸려있는 이런 것도 보순소가 딸려있고 해서 저는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웃음> 어, 그 다음에 잉크 잉크는 셰퍼 잉크 블랙을 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콩크 잉크 파쿠 컴크 잉크 나샀고요그 다음에 여기 한정판 한정판인데 헬리코 헬리코사에서 나온 어, 세일러 세일러로 하는데 이것도 세일러에서 나온 걸로 아는데 아마 헬리코사에서 이거를 어, 외주 제작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헬리코사, 헬리코 헬리코? 헬리코가 헬리코 아니라 어쨌든 제가 한자를 모르는데 이거 읽을 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 어,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잉크 하나 샀고요. 이거 퍼링크예요퍼링크도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1호시즈쿠1호시즈쿠 검색 잉크를 하나 샀습니다. 1호시즈쿠 네, 검색 잉크를 하나 샀고요. 어, 타케... 타미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잉크 하나 샀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샀고요. 오늘 산 거는 꽤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만원씩 산거 같은데요. 어쨌든 어, 여기까지 파원리의파비앙이었고요 여기까지 영상 재밌고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